<웃음> <웃음> never again, never. Wonji, Pameya b 밤 밤에 p 그그 네. 밤에 a n i Pameya Boyo. Pame, Pame, Pame, Pame, Pame, Pame, Pame, p a m 요 e 와~~ 제 인생에서 맘음 제일 예쁜 남자예요 감동했어요 진짜 와~~ 와~~ 진짜요 감동했어요 감사합니다 기사님도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는 남자예요 <맙다> 네 공유보다 멋있어요 <맙다> 네 오야오 <맙다> 도착했어요 <맙다> <놀러> <맙다> <맙다> <맙다> <맙다> <맙다> 와와 와. 여기 맞아요 사랑의 문오 나이스 와 준다 준다 와 아, 이거 뭐야? 아, 여기! 아, 여기 춤 하나 춰야 돼. I need to dance here. 여기, 사랑의 스테이지. 이거, 마이 스테이지. 여기다, 여기. Looks r really e nice. Huh? <laughs> oh, yeah. Oh, there's a heart in the middle of the, of the bridge. Here's a heart. Ah, 어요아 사랑의 브 e bridge. Ah, 그래요. 사랑 의거 혹시 이거는 혹시 파이어워크 있어요 여기 사랑 사랑해 홍보 뭐왜는거지뭐하는하는댄스 웃겼어 내가 코 높아서 항상 이렇게 늘었어요 봐봐 أو... 아. 테랑이 쓴거 있는 거 모르겠어. 이거 여행이지. I'm Big a n 와, 미쳤. 와, I'm going home. 오네 오 멋있다 멋있다네 멋있다 하이 네, 멋있다. 와 안녕 안녕 s t a 이아 드라이빙? 아 진짜요 다도 될까요 도 돼요 어데 oh, 오케이 네. okay. 그렇다요 어 oh, 오케이 okay. 와 주수 만났어요오 아! 아! g h t e n 진짜 진짜 yeah. <웃음> 와 first time. first time first time in a 아 어, 오랜만에 안, 투수 만났어요 아 예. 오, 미쳤다 잠깐만요 아, <웃음> 와 영화 잘하네요 아, 어, 혹시 방송 중이에요 지금? 어 맞아요 그럼 난 아, 네, 맞아요 투수들 안녕 그럼 방송 방송 어. 보고 왔어요 지금 생방송 봤어요? 네네. 아 네네네 안 네이티브 군산 네이티아네 군산 사투리 가르쳐주세요 군산 사람인데 네. 어, 사투리는 안 써요 어, 어 진짜요? 어, 진짜요? 중환 왜 왔어요? 왜 왔어? 그냥 travel. 참... 그냥 travel. 맞아요. 성유도가 봤어요? 성유도 네. 네. 내일 맞아요. 한 40분 정도 걸려요. 30분 걸려요? 네. 어, 괜찮았는데. 오케이. 근데 음. 네. 바다는 많이 추운데 괜찮아요? 지금은 안 추워요. 어! 네. <웃음> 아! 와씨. 근데 저 너무 떨려요, 유리. 유리 만나서 어 떨려요. 아 진짜요? 어? <웃음> 언, 언, 언제부터 제가 왔, 봤어요 어. <웃음> 우정이. <웃음> 어, 우정이부터? 예. Yeah. 와 거의 2년 전 됐어요. 2년 yeah, 10개월. Yeah. <웃음> 네. 어. <웃음> 어 유리 근데 한국말 잘해요. 예전부터저 잘해요. 아 옛날에는 못했고. <웃음> <웃음> 어머 근데 유리가 있어. 유리가 여기 있어. <웃음> 아 미쳤어. <혹시>, <웃음> <없을까? 웃음> <웃음> <웃음> 와 so high, so high tension. 웃기. 진짜 리가내 뒤에 있어. 왜? 어. <웃음> 왜 y n 있어요. 네 제가 허니유 요즘. 그런 아이유. 엄마 아이유. 야. 노래 부를 때. 노래처어 봤어? 아, 어, 내가 노래 잘 부려요. 유리 노래? 어, 제가 노래 잘 부려요. 오, 불러요 어, 응. 내가 한한 노래 불러드릴게요 어, 예. Yeah. Yeah. 어, 오케이. 아유, 좋은 나 어때요? 아유, 좋은 거요. 아, 좋은, 좋은. 아, 참. 라이브. 라이브. 라이브. Yeah. 라이브! Yeah. <웃음> 어. 와, 오랜만이야 이거. <웃음> <웃음> 이렇빠하게하 e a 바 n i 지 여기 여기가지. 제 여기가지. 박수! 박수! 박수! y e a 리 이거는 내만서기분 좋아서 콘서트 콘서트 했어요. <nadurai> <Klimac register>. <bachelor> 요즘은 방하대예요? 아니요, 요즘 d 하... 학교 있어요? t 요 t e r n e c e m y h e s 감사합니다. 진짜로 오랜만했 썼어.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주무세요. 잘자요 네. 잘자요 오야호! 오야호! 아마 판소원의 어는 여기 같지예요? 야, yeah, 여기 같지. 내일 봐요. Where's my lover? Where's my lover? 나랑 어디 있지? 어, 여기잖아요. 여기잖아요. <웃음> 미안해.